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정구입니다 출시 한달을 남기고 끔찍한 수준의 품질관리를 보여주었던 고스트리콘 브레이크 포인트 아마 전 영상에서 이건 지금 돈 주고 팔아야하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 혹평을 남긴 만큼 실망감만 남은 처참한 게임이었는데요 10월 4일 드디어 베일을 벗어던져 출시를 시작한 고스트리콘 브레이크 포인트 과연 살만한 게임일까요 자 먼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클로즈 베타 시절 수준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럼 이젠 얘네가 뭘 해야하냐 그래도 양심있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일은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첫번째로 최적화에 대한 패치 뭐 이건 백도어 부분이라 뭐라 제가 직접 체감하고 설명을 드리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적어도 많은 물체나 적들이 등장할 때 갑작스럽게 프레임이 드랍되는 현상은 현저하게 줄긴 했습니다 솔직히 최적화도 최적한데 프레임이 안정화된 가장 큰 이유는 이번 고스트리콘을 위해 변경한 게이밍을 위해 8코어 16스레드를 지원하는 최고의 cpu 라이젠 3700x와 라이젠 3세대를 완벽하게 호환시켜준과 동시에 전원부가 튼튼하게 처리되어 내년 세대 cpu까지 충분히 커버칠 수 있는 차세대 메인보드인과 더불어서 디자인마저 죽여주는 asus x570으로 변경한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작에 대한 문제도 많은 부분이 패치가 되었는데요 클베 당시 미끄러지는 캐릭터와 진짜 스트레스가 잔뜩 쌓이는 운전 조작감 등등 수많은 조작감이 괴랄한 수준이었고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조작에 대한 패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캐릭터의 이동 정지거리 무기 수왑 시간 자세 변경 시간 달리는 모션도 변경이 되었고 당연하게도 운전 조작에 대한 조작감도 개선되었으며 기본적인 에임 조준시 정확도의 개선 매우 어려운 모드에서는 적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붉은 표시를 지워 몰입도를 높이게 하는 등뭐 여러 방면으로 게임을 개선하고자 노력은 했어요 버그랑 튕김 현상도 뭐 클벳 때 30분 이상 게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것보단 그래도 개선이 이루어져서인지 큰 버그와 불편한 튕김 현상 없이 게임을 즐길 수는 있었습니다 게임의 기본적인 플레이들은 전 영상에서 거의 다 설명했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이제 오픈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던 pvp 아... 여기는 조금 점수를 주고 싶어요 브레이크포인트의 pvp는 4대4로 이루어지는데 각자 무기와 특성을 사용하여 적을 모두 섬멸하면 되는 간단한 데스매치의 게임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템들은 기본적인 회복 아이템을 제외하면 배틀로얄 게임처럼 맵의 곳곳에서 스르탄 드론 같은 아이템들을 획득하여 게임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고 언폐물 없이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감시시스템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킹에 성공하게 되면 적들의 위치가 드러나는 등 단순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전략적 요소 로서잘 사용하였으며 너무 게임이 루즈해지는걸 방지하고자 배틀로얄 시스템에 등장하는 자기장시스템도 더 게임의 호흡을 잘 조정해두었습니다 멀티플레이의 밸런스는 레벨 스케일링이 이루어져있고 아이템들도 습득을 하여 사용되는 방식이다 보니 크게 신경쓰이는 수준이 아니며 맵들도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낮보다는 특히 밤에 시야가 매우 한정된 상태에서 총선과 총알의 궤적, 다양한 아이템, 나이트 비전 등 한정된 정보로 적들과 조우해야 하다보니 상당히 긴장감이 넘치는 멀티플레이 경험을 선사해주었습니다 이렇듯이 솔직하게 말해서 싱글플레이보다 멀티플레이를 더 재밌게 느낄 정도로 pvp는 게임 시스템을 정수로 경험하게 해준 긴장감 넘치는 멀티플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뭔가 음.. 생각보다 게임이 할만한가 라고 생각이 들만큼 입을 털긴 했는데 현재 고스트리콘의 평점은 pc계준 66점 유저스코어 2.2점으로 플스폰 노맨즈스카이가 71점 인걸 감안해보면 이번 게임은 허위광고 의심으로 조사까지 들어간 게임보다 못만든 게임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냐 일단 말도 안되는 돈또 고른 과금입니다 이게 클벳된 과금 시스템이 없어서 좀 칭찬을 하고 넘어갔는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스트리콘 브레이크 포인트는 전략게임인과 더불어서 디비전에 있던 다양한 rpg 요소를 끌어들여와 무기 총기 부품 기어 모드 스킬 포인트 게임 재화 등을 다양한 루트로 파밍하면서 성장의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다돈 주고 살수 있어요 고급 무기, 기어, 모두 무기 스킨, 무기 부착물, 차량, 의류, 이모지, 스킬포인트, 게임화폐, 경험치 부스트까지 사실상 돈만 지르면 파밍을 해야할 이유가 없어질 만큼 모든 파밍 시스템을 돈으로 구매가 가능한 미친 과금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게임이 65,000원짜리 풀프라이스 게임인걸 감안해보면 이건 그냥 미친 수준이라고 할수 있죠 이러다보니 콘텐츠도 별로 할게 없습니다 오픈월드를 수셔봤고 디비전의 rpg를 수셔봤고 어스 싱크리드의 잠입까지 쓱거놨는데 마치 청국장 스테이크 흑당 버블티를 세트로 만들어둔 메뉴판을 보는 기분이 들 정도로 섞어놓은 조합들이 서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게임도 그냥 목표가 지정되면 거기 가서 잠입하고 미션 클리어하고 이걸 무한반복이에요 그렇다고 스토리가 재밌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버그가 많이 개선되었냐 뭐 앞에서 좀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100에서 50이 됐으면 좀 개선되었다고 하긴 하죠 근데 이게 적어진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제가 총평을 내릴 것도 없이 게임의 평가는 형편없는 상태이며 게임의 완성도 또한 탄탄치 못한 상태입니다 아니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초반에 게임 10창 내놓고 1년 뒤에나 DLC 여러개 풀어서 정상적인 게임으로 돌려놓는게 유행인지 디비전 1때부터 유비소프트의 게임들은 싹다 이런 행보예요 이게 진짜 디비전 1을 칭찬해주니까 게임 팔다리 다 잘라서 내놓고 나중에 붙여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이 들정도라고요 확실히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동 플레이나 한앞한앞 긴장감이 오고가는 멀티플레이는 재미있긴하나 이게 멀티전용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진짜 잘 만들어진 석상에 똥을 치려놓은 것처럼 솔직히 괘씸한데 쥐똥만한 아쉬움도 남는 게임이긴합니다 아, 맞다, 제가 미쳤다고 전 영상에서 아마도 저는 예고할 것 같다고 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사지 마세요, 제발. 사려거든 1년 뒤에 반값 세일하면 사시던지, 유비소프트의 종특인 브레이크포인트2를 사시던지 아세요. 나올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